이거 이게 청무예요. 청무로 알타리 김치 담을 거예요. 여서 청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. 좀 무가 좀 안타리 담겨좀 굵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. 좀요 정도가 딱 좋은데 이건 좀 크다. 그건 너무 큰데? 이거나? <웃음> 어. 이건 통침이 담으면 좋겠어. 그니까 알타리라고 하기에는 <웃음> 이건 알타리보다 이 청무는 알타리보다 좀더큰거에요 청무야. 다 따듬었어요. 요걸로 싹싹 문질러야지 깨끗하게 덮을 거죠? 한번 씻고 이거 두번 씻는 거예요. 깨끗해서 두 번만 씻고 덜으려고 이게 큼직하게 담는거 일부러 먹음직스럽게 무가 요 어느정도 절거졌어. 이게 2시간 반 됐는데 무도 조금 약간 절거졌네요. 부들부들하니 여름에는 그 풀썩이 더우니까 그냥 밥으로 넣는 거에요 그 다음에 새우젓 응? 한 숟가락 젓 200ml 생강 한톨 정도 넣고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마늘 옆에. 여기는 내가 좀 잘라서 썼어요 있는 거 넣는 거에 냉장고에 있어가지고 여기 밥이 들어가세요 좀 국물이 모자라니까 물을 조금 부어 줄게요. 요 믹서기는 너무 막이 고추랑 같이 갈면 너무 고추가 곱게 갈아져서 꼭 나중에 이렇게 넣어야 돼요. 이거는 건고추요. 건고추 내가 말려 놓은 거고. 이게 햇 건고추예요. 햇고추 내가 말렸어요. 그리고 이거는 어, 물고추 내가 좀 넣으려고. 다시 갈아야 돼요. 이렇게 다 갈았어 가라에다가 이제 부어야지 이렇게 큰 거는 반으로 갈라주고 이거 미나리 미나리 넣으면 요 먹을 때 하나씩 입에 씹히면 향긋한 냄새 나니까 좋더라고 깨 조금 있어서다 넣어버려야겠다 설탕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이제 해보고 안 빨간면 좀더 넣을거예요 넣을 고추가 더 넣어야 될것같아서 아무래도 빨갈해야 맛있으니까 어 매운거 고춧가루 이게 청양고추라서 청양고추 갈았더니 엄청 맵네 아 이거 막 버물리면은 이파리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파리 안 붙은 거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버물려서 놓으라고 이파리를 돌돌 몰아서 이렇게 딱두 개씩만 먹을 때두 개씩만 꺼내 가지고 딱 잘라서 먹어야 돼 이게 담는데 시간 좀 걸려야 돼 이게 이렇게 묶어야 되니까 이파리 왜그갖고 하나 잡서 보실라고 <웃음> 이거 겁나 맛있게 보이죠잉? 익으면 맛있을 것같아요 하얀 밥 해가지고 이거 하나 아주 들고 뚜렁뚜 비워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잉? 다 됐어라잉? 이제 국물이 생기면 이게 딱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더 맛있지 초록물로 이게 굵직굵직하게 알타리 김치를 담았어라 이제 이거면 겁나 맛나갔어 여름에 이게 근데 이렇게 담아가지고 요새 날씨가 덥잖아요 근데 이 무는 좀 굵고 그러니까 어 한나절 정도만 나눴다가 일반 냉장고에다 넣어야 돼 김치냉장고도 으뭐이 무가 무고 매워가지고 잘안 익으니까 일반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면은 딱 먹기 좋게 익어요 오늘 감사합니다.